봅시다. 오늘 나온 거 엄청 많더라고요. 또 어, 어, 나는 얘네가 막 수, 버그 수정 이런 거 하고 그냥 수정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되게 상세하게 좀 적어줬다 싶은 느낌이 있더라고 사실 그게 나왔는데 한번 쭉 가볍게 봅시다. 그쵸? 그, 그거 있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 얘네가 그래도 이거 하나하나 해서 다 수정해주네 싶으면서도 이렇게 수정할 게 많아? 싶죠? <웃음> 유니온 레이드 내 기록에서 니키의 레벨이 1로 보이는 현상 오우 이런게 있구나 <웃음> 협동작전에서 루피버스트스킬 발동 이후 1단계 버스트스킬 아이콘이 겹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스톰 브링어 트프리어가 누구였지? 아 얘네 그 몬스터 이름이 잘그 뭐지 뇌리에 안 박혀 키트 이펙트 추가, 그레이브 디거, 공격 저지가 불가능하던 형상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그래가지고 지렁이가 이거 그거 뭐지? 키트박스그 빨간 거 뭐지? 빨간 거 깨도 저지가 안 되는 버그가 있었다면서요? 그 다음에 유니온 도움말에 유니온 레이드 진행 중 멤버 출방 탈퇴가 불가능하네요 추방도 안 되고 탈퇴도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음. 새로 가입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수방이나 타이가안 된다. 음. 오, 그쵸? 트라이브 음. 타워와 기업 타워의 최대 스테이지가 확장되었으면, 최대 스테이지가 몇 스테이지였어? 시뮬레이션 루시 섹터 클리어 시 불필요하던 버프 선택 단계 제거. 어, 그래, 이거 클리어 했는데 스택, 스테... 섹터가 계속 나오잖아. 꼭. 협동작전의 랭킹과 랭킹 보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협통작전맨 어, 처음에 나온다고 했던 그 랭킹 부분도 음, 나오는 것같더라고요그 다음에 유니온 채팅 기록 누락되던 현상 이거 봤었죠? <웃음> 채팅을 쳤었는데 분명 유니온 채팅에 남아있는 게 없어 원터 <웃음> 소총속성 공격에 피격시 트스펙트가축되지 않는 현상 이케 시력파 상분의 버퍼 아이코이 버스트 스킬을 문자를 터치시 터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조금만 아레나 라플라스 버스트 스킬 사용시 아 발사 방향이 어색한 현상 아난또 라플라스 버스터에서 문제가 있었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내... 내 아레나가 너무 약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웃음> 그냥 발사 방향만 어색한 거였네요 음. 유니온 레이드의 도움말을 전체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강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레이드 도움말 정말? 정말 뭐가 있었지? 가레나에서 응. 가는쪽으로 니키의 체력이 상대방 홍안의 체력과 동일하게 팩이 된 현상. 아, 라플 맘이랄까. <웃음> 내가 가장 강한 게 라플인데, 라플에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많이 약해진 게 맞잖아. <웃음> 레이드 마지막 보스 처치한지, 아 처치하면 이제 입장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저희, 일단 유, 이번 유니온 레이드의 목표는 <웃음> 마지막 보스까지 처치하는 거는 안 되겠지? 이번에 단계도 늘었다고 했으니까. 목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한번 스테이지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세안님 영어 환경에서 이거 영어 번역 문제인 거 보네요 스토 이벤트에서 보너스 보상 니케 이거 아까 봤죠 근데 나 니케 니케 왜 멈췄냐? 페이지 정보 화면에서 보너스 보상 니케, 편성 화면에서 보너스 보상 니케를 바로 볼수 있어서 되게 편해졌습니다. 콘텐츠 입장 횟수 모두 소진지 입장 버튼이 비활성화 처리되도록 하었고 동작전의 고철 상점이 이벤트가 아닌 상점에서 접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상 내용과 교환 가능 횟수가 조정되며, 교환 가능 횟수는 주간 단위로 리셋됩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수준은 제한되지만, 총 작전에 랭킹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양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한번 상점을 봐야겠다. 고체 상점 줄 보상이 단토막 났는데... 음 그게 여기서 또 소름이겠죠? 순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수준은 제한되지만, 랭킹이 추가됐으니까 더 많은 양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협동전이 게 바뀌는 것 때문에 또 말이 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거 고체 상점으로 됐네요. 고 상점이 게 그냥 협동전이 이제 계속 해가지고 음. 하는 거고 주얼 주얼 고상이 반토가 났어요. 원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 예전 영상디자인그 다음 이거랑 이제 호감도 티켓 호감도 티켓을... 어우 나는 호감도 템도 안 썼으니까 아직 이게 <웃음> 다 빨리 쓰는 게나을있는다 사면 500개에서 250개로 아다 사면 500개 어반 토막이 나구나 진짜 그러면 음. 근데 상품 긴시까이 127시간이면 한번 사고 127시간이다 24. 5일, 주간? 주간. 주간 5일마다? 5일마다? 5일마다? 라고 봐, 봐야 되나? 근데 그렇게 바뀌면 협동선은 매주 진행을 하나요? 매주 진행을 안 했지 않아? 그걸 아껴서 그 랭킹보상으로 주마다 살수 있다는 건가? 그 부분은 어떤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단은 음, 인프라 코의 인프라 단계 상승으로 인하여 돌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태미나체계아치가 생긴 현대표제스태미나 함께 증가하도록 했어요. 프로코의 인프라 단계 상승. 그러니까 상시로 돼서 이제 모아뒀다가 다시 그거를 사라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반토막을 일단 낸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그리고 니케 초상화를 롱탭하여 열리는 니케 상세 화면에서 니케 레벨업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3 메뉴를 추가하였습니다. 니케 초상화? 니케 초상화를 롱탭하여 열리는 니케 상세 화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롱탭이 아니잖아? 어? 이거 아닌데? 이거야? <웃음> 레벨업이 필요한 니케 레벨업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탑 메뉴를 추가하였대 그게 무엇일까? 왜 나는 저거 이해 못하겠지? 어, 어, 어. 자그 다음에 <웃음> 니케 도감에 불필요한 정보 <웃음> 인탑 메뉴를 제거하였습니다 유신물 수집 보상을 획득시 일시적으로 유물의 수량이 잘못 표기되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해방콘텐츠의 갱생단계 사전으로 요런시탑 메뉴의 쥬얼 보유랑 보기가 갱신되지 않던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아! 이, 이게 보인다는 건가? 이제? 원래 안 보였다는 건가? 이탑 메뉴가? 이게 탄메뉴 그건가? 신비우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하. 근데 이제 도감에는 불필요한 탄메뉴를 제거했다. 아. 코로쿤. 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실이라. 음. 그 다음에 만원수의 니크를 보유한 상태에서 리사이클 연구시 지연이 발생하는 현상 이거 고구마 먹인다고요각 <웃음> 콘텐츠에서 보여지는 재활용과 필요 재활용 포기가 모두 추가형으로 보이도록 통일 사운드 옵션 설정 이후 게임 재시작 시 해당 모션이 적용되지 않던 현상 오! 이거! 음. 그 다음에 개조 장비의 효과, 변경 혹은 수치, 제조전치 재료가 부족하면 버튼이 비활성가 되도록 편의상의 개선 아 많다 쭉쭉 보. 고캠피언 아, 노멀 난이도 16에서 17 스티어 난이도 완화했네요. 이거 완화했다고 이제 저희 유니온한테 알려주고 무조건 깨도록 깰수 있을 거라고 한번더 음. 확인하도록 합시다. 저희 16은 깨서 응, 특교전 가야지 그래야지 좀또 음, 상향이 되니까 음, 이제 무조건 16 필수로. 제가 이번 달까지 유예 기간 드렸거든요. 아, 이번 달까지도 아니고 24일부터 유니온 레이드니까 유니온 레이드 끝날 때까지 무조건 깨야 합니다. 어차피 그때까지는 추방이랑 것도 안 되니까 그때까지 못 깨면 좀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각 콘텐츠의 해금 조건인 캠페인 스테이지는 우회하여 진행할 수 없도록. 그쵸 이거 조정해야죠. <웃음> 자쭉 있고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해방 시스템의 일부 미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내말 시뮬레이션 룸섹터 C 클리어 3회 삭제, 2회 삭제, 1회 삭제. 아 그냥 시뮬레이션 룸 클리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선멸 3회 삭제했습니다. 나이 아, 퀘스트 되게 많이 떴거든 한 번도 클리어를 안 했어. 세상에. 이래서나 포인트가 되게 낮을 거야 아마 많이 낮았던 것 같았잖아 <웃음> 그데 그렇고 그래도 그렇고 이제. 이제 그 대신 단기선배 2회는 음, 포인트를 30종을 올리면서 2회까지는 좀 써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포인트의 등장 률은이정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음. 아 시뮬레이션 룸 섹터 바뀐 거 아, 너무 좋습니다 미션 패스의 내용 노 섹터 C에서 시뮬레이션 룸 1의 클리어로 바뀌었네요 그래 C를 깨는 게 아니라 음? 오다시 비를 깨고 C를 못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럼 다 C를 클리어 했단 말이야 일부러 다른 데 가가지고 잠깐만 근데 이제 바뀌면 뭐해 나는 이미 C를 깨고 있는데 하하니까 조금 억울하네 뭔가 살짝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쭉쭉 <웃음> 음. <웃음> 몇 가지 올려가고요 미야님 어서오세요 좀, 좀 증명할... 보이는 것들만 봅시다 음. 아 뒤에서 아래 나오고 있어 저래 이제 이런 편의성들 개선도 이렇게 또 됐고 오! 이벤트 필드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게임 현상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긴급 탈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어 이건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긴급 탈출 긴급 탈출 그리고 이거 어제 아 어젠가 아닌데 그제 말했던 거 유니온 최대 멤버 수를 30에서 32명으로 30 조정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조절하면, 어, 24일 레이드 시작인데? 어떻게 사람 뭐 하냐고. 어? 32명. 없구요 <목소리> 밤부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음성이 추업되지 않던 현상. 어부노멀. 말했던 거죠. 기업이 추가되면 어부노멀. 어부노멀. 이게 발음 이상한 거같아 어부노멀. 기업 장비 아이템 추가. 아레나의 상점에 들어가는 장비도 어브노멀 기법 장비가 추가됐네요 콜라보 캐릭터들은 계속 어브노멀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죠 특수개체요격전 특효전에서 일면 특효전에서 어브노멀 기업 장비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 기업의 장비 획득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장비의 종합적인 확률을 증가시키고 증가분만큼 어브노멀 기업 장비 획득 확률을 제공합니다. 일단 그 확률이라는 게뭐 음, 저희가 늘 많이 배웠지만 음, 그쵸 그말 그대로 확률 통계인데 맨날 수학 시간에 그 확률과 통계도 앞부분 아니었나? 맨날 집판만 먼저 배우면 집판만 공부하고 그 뒷부분부터 공부를 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도 1단원에 나와서 확률과 통계를 앞부분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수학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 <웃음> 기억인데 <웃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돼도 체감은 그런 거 있잖아 결국은 결국은 안 나온다라는 게 체감이라는 게 그쵸? 보너스가 구단을 하면 85%인데 분명 분명 85%인데 한 번도 안 나오는 날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참 결국은 어 0이냐 100이냐 이런 느낌? 학통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고요? 해보겠다. 위 응, 그쵸. 그렇죠. 하지만 25%가 그렇게 확률을 뚫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응. 1%도 확률이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있다. 응. 아, 좀, 이거 하다가 좀딴 얘기인데. 그 85%가 안 나온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근데 사실, 부더 때 했던 얘긴인데 0. 0.2%였나? 0.02%였나? 전설 캐릭이 나올 확률이 0뭐 많이? 0 2였어 근데 우리는 늘그 확률을 하기 위해서 늘 기대를 하고 뽑기를 하잖아 그 0.2%를 위해서 근데 근데, 나오, 근데 나오잖아 그 확률을 기대하면서 85%에 퍼안 나온다고 또 뭐라고 할수 없지 않나? 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25%의 확률도 작은 게 아니다라는 느낌? 이랄까? 뭐 어쨌든 <웃음> 아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피할때 이제 <웃음> 5%까지 나오고요 슈가의 바이크가 전패 중엄패물로 등장하지 않던 현상 슈가의 바이크가 전투 엄패물이었어 음... 나휴가가 없어가지고... MR의 총알바지로... <웃음>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룸에 대한 게좀 많네요. 시뮬레이션 룸 보상 표기 방식이 좀더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이도미 섹터 선택시 클리어하면 혜택하게 될 모든 보상을 어, 보여줍니다. 자, 볼까요? 오, 그냥! 아, 그냥 이렇게 보여주네. 아, 클리어하면 이제 이, 이걸 다 얻는다, 이건가? 오, C, 이렇게 보여주네. 깔끔해? 어? 나는 근데 전에게 더보기 편한 것 같고 아 사실 뭐 얼마 주는지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긴 했어. 근데 <웃음> 버스트 매뉴얼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많은가? 별로 안 많을 거 같아. 그냥 깨야지. 그렇지. 보상을 안 보고 그냥 깨야지 이런 것을 밖에 깬 거지. 내려 아니야 버스트? 별로 없어. 3이 <웃음> 야 모아놨어 한번 5이에서 만나요 그니까 이제 5이 낀지 얼마 안됐거든 그래서 그럴거야 <웃음> 자 미션하면 미션 상태에 따라 정렬되지 않던 현상 니케 스킬 정보를 좀더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 스킬 정보창의 UI, UX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공격에 대한 정보는 무기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봅시다. 스킬 아 스킬이 원래 이렇게 하나 둘셋 이거였잖아. 근데 이제 세 개만 나오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칸이 커지면서 이제 좀한 번에 한눈에 좀볼수 있게 좀긴거 말고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니 얘는 얘는 너무 좀 텅텅 보이, 지어 보이긴 한다 한눈에 보이긴 하네 좀, 음, 좀 되게 이게 보지 않아도 한눈에 좀 보인다 어, 이거 좀 한눈에 보인다. 괜찮은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일반 공격에 대한 정보는 무기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기창에서? 여기서 그냥, 아, 이 무기를 누르면 그냥 여기서 일반 공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일반 공격은 그냥 이걸만 누르면 나온다. 스킬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세 개만, 음, 한 번에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음, 어, 이거 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유니온 레이드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이거 좀 중요하죠 유니온 레이드 보스의 체력이 남은 체력이 적을 때 전투 진입 시 보스의 페이지가 전환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슈를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니온 레이드의 보스는 체력 기준 페이지 변환을 진행하지 않으며 한 번에 보스 전투에서 모든 페이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한 번에 같이 치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음. 더불어 기존 유니온 레이드와 비교하여 보스의 체력과 클리어 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니온 레이드의 최종 단계 또한 7단계에서 10단계로 확장되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전 레이드에서 상위 길드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만에? 뭐 하루 만에... 레이드를 다 끝냈다. 7단계까지 끝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길드는 그때 언, 언제까지 했죠? 6단계까지 했었나요? 6단계까지? 음, 일단 상위는 이번에는 얼마만에 클리어를 할까 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모더니아의 패턴이 없어지면 상위 분들은 그 상위 분들 나름대로 더 딜을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에 우리가 모아서 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음, 어차피 하위는 어차피 그놈이 그놈 일거고 저희 목표 인뱅이잖아요 아 그쵸 일단 목표는 인뱅입니다 난 사실 근데 또 네이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만어 네네 여, 열심히 할게요 아더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 내가 많이 약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남의 PC버전의 사용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자유전투미 자동스키 사용 단축키가 추가되었습니다. 아까 봤죠? 여기 탭하고 쉬프트 했고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습니다. 도작 설정이 나왔죠? 아니 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 나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나는 이 정도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뭐 사람의 기준은 다르니까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지금 미키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음. 모든 단축키 비우기하고 단축키 기본과 설정. 그래서 버스트 스킬 사용에 아, 버스트 스킬 사용이 ASDFG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1번 위치로 하는 게 밑에 GXCVB 됐고 자율사격 리포트. 이게 자율 스킬 전환이 탭이 아니고 캡스락이었으면 좋겠다. 이 탭이 좀 머니까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마우스 클릭 없이 마스트,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에 따라 조준하는 옵션이 추가되었대. 이게 어떤 건지 좀 봅시다. 나는 아까 그 자동으로 돌려가지고. 그래도 좀그 이, 이게 알아서 따라가니까 좋다는 건가? <웃음>